제가 봤을 땐 어, 우리 손님은 외도하면 안되죠 <웃음> 한집만 잘 다니세요 일단은 자르는 거는 다 똑같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쁘게 잘 자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덜 잘랐어 어? 아. 그래서 너가 이 부분을 자르고 나서 여기서 안 자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지 아. 어?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덜 잘렸고 우리 보통 이 부분을 좀 자르고 싶어 하잖아 깔끔하게 음. 이렇게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이게 소프트보다는 그냥 조금 덜 잘린 기분이 살짝 드는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도 라인 쪽으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랐다는 기분보다는 그냥 안 잘랐다는 기분이더 주는 것 같고 정리를 좀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가 방금 말했던 자르다가 안 자른 느낌의 요 관자놀이 그지? 요거를 조금 더 쳐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지 요거까지 싹 쳐서 약간 이렇게 높은 상고로 살짝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좀 올려 줬으면 좋았을 걸 일단은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마가 좁은데 조금 더 좁아 보일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들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잘라주고 라인을 살짝만 잡아줘요 그래서 저희 집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자를 때 깔끔한 위주로 자른다는 생각을 하고 자르긴 하니까 이런 라인 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좀 잘라주려고 해서 좀 스타일이 좀늘 자르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좀 바뀐다면 아마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잘 잘라 주셨는데 일단은 이런 군데군데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어, 우리 이 친구도 다른 집을 갈 거예요. 저한테 안 오고. 자, 어쨌든, 이렇게, 이렇게 잘라주시면. 일단 라인 쪽으로는 좀 깔끔하죠? 이 부분 어떻게 자르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.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. 라인업을 해 주시면 옆에 라인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없죠. 여기 삐져나오는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빛을 받아서 보면 두상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좀 어둡고 이 부분은 밝잖아요. 그러면 그 부분도 살짝 미리수에 맞춰서 한 5mm 정도로 해서 살살 이렇게 좀 살살 정리해 주셔야 돼요.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면 두상 따라가기 때문에 두상 어 살짝 띄워서 두상에서 살짝 띄어서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지금 그 어두웠던 부분도 깔끔하게 같이 이어지는 맛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안 자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안 자른 것만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정리를 우리 선에서 해 주셔야 돼요 초보명사 분들은 꼭 선을 잘 지키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 그래도 이 라인은 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 라인을 살짝 한번더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아까 모습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자, 그렇죠? 자 이쪽은 좀 그래도 관자놀이를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소프트 하긴 한 머리긴 한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차이를 보면 여기는 한 보통 한 6mm 정도 친것 같고요 지금 왼쪽은 어, 보통 9mm 정도 친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바른걸할 필요 없고 미리수를 정확히 하고서 자르시면 훨씬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여기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여기요 부분 이쪽 부분이 좀 소프트하게 약간 길었던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똑같이 저쪽하고 살짝 같이 얼추 맞춰서 하면 6mm 정도 밀어 주시면 될것 같아서 제가 6mm 정도로 살짝 밀, 밀게요 탭을 끼셨으면 믿고 이렇게 미셔야 돼요 밀을 때 이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엄청 커요 머리를 자르실 때 이렇게 믿고서 머리를 잘라 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깔끔하게 되죠 자 위쪽에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정리를 살살 해주시면 돼요 빗은 닿지 않고 약간 띄어서 약간 이렇게 띄어서 머리를 잘라 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자르고 난 후에 우리 손님이 한번 보면 달라졌다 라는 생각을 할거예요 원래 제가 이 친구도 10년을 넘게 잘라 준 친구입니다 근데 <웃음> 어? 한 번, 이렇게, 나갔다 왔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어, 원래는 삭발인데, 삭발 안 시키려고. 맞을까봐. 자, 지금 옆에 어때? 여기 잘라놓은 거. 어, 마에 훨씬 더 깔끔해졌지? 블랙형이 계속 그 머리를 한 10년 이상 잘라주던 그런 어떤 그립감이라던가, 이 클리퍼를 이렇게 댔을 때 느낌이라던가, 이게 좀 다르면, 어떻게 보면 늘 하던 건데, 안에서,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잘 자르고 못 자르고 떠나서 음. 우리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어, 그런 부분들이 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어, 우리 손님은 외도하면안 되죠 <웃음> 한 집만 잘 다니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잘라놓으면 옆선도 괜찮고 그치 네. 여기 옆에 같은 경우 이 라인 쪽으로 또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. 옆에만 서 잘라줬으니까 네. 그래서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 살짝 옆가의질이라고 해서 옆에 라인을 살살 잡아주시면 옆가의질로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 두상에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서 네. 자꾸 이렇게 눌러줘 네. 변할 라이야 <웃음> 어 눌러질 라이라고 알겠지 네, 네. 그리고 이제 가고. 이마 같은 경우가 약간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아까 튀어나와서 내려왔던 부분들이라면 이게 덮어져서 답답했을건데 지금 훨씬 나았잖아 그리고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좀 쳐서 이렇게 윗라인을 살짝 쳐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지금 위쪽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이 부분을 같은 경우 좀 가볍게 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지 그리고 이 부분이 각이 지면 그지? 각이 지면 안되잖아 네모나게 요렇게 이렇게 생기면 안되겠지 그래서 요 부분도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잘라주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뭉쳐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살짝 들어가지고 속에를 살짝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소금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고 뭐 어떤 라인이 좀 보인다 이러면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센스있게 해주세요 스타일도 좀 깔끔해지고 이제 다시는 우리집 안온다 뭐 이런 생각 안하고 네,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잡아서 깔끔하게 됐습니다 뒷머리도 마찬가지 아까 자를 때 여기는 잘라놨지만 여기는 올라간게 살짝 보이는데 이쪽 부분은 슬, 살짝 이렇게 쳐졌어요 여기가 살짝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아 이렇게 한 3분이면 되는 머리를 내가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있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아주 선도 곱고 괜찮으실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선인데요. 지금 밑에 선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끊지 말아달라고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몽땅해 보이는 게 싫어서 좀 자연스러운 맛이 없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어쨌든 제 스타일로 잘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3mm나 2mm 정도로 살짝 밑에 를 라인을 접어드릴게요. 그런데 뭐 일자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두껍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모아가지고 하셔도 무관합니다. 네,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. 네, 다음부터 잘 오실 겁니까? 네. 네.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렇게. 왔다갔다다가 스타일이 망가지면 자 그때는 삭발 다짐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수술 약간 정리해주면 한씩 깔끔하지 그지? 자 아까 보았던 이런 관자놀이 쪽에 라인도 살짝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.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이죠.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라인도 이렇게 좀 잘라서 잠깐 정리를 해줬고 약간 높은 상공긴 한데 어, 우리 두상 쪽에 이쪽 밑에 네이 부분이 살이 많이 쪄 있어서 이 부분을 너무 또 하얗게 치면 안될것 같아서 정리만 살짝 해드렸어요. 그래서 이런 라인도 아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이 부분 튀어나왔던 부분들이 없죠? 그래서 여기에 깔끔하게 올라갔고요. 그다음 간자놀이 쪽도 분명히 다 정리가 됐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. 네, 일단 잘사로화이팅 파이팅, 어. 블랙형.